안녕하세요. 오늘은 느낌 오시죠? 미러키, 미러키. 네, 미러키 언박싱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영상을 찍기에 앞서서 저에게 보내주신 담당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예쁜 거를 찾아요. 예쁜 거, 예쁜 거, 예쁜 거, 예쁜 거쭉 찾다가 내가 직접 해보잖아요. 그러면 공구를 찾기 시작해요. 이 공구를 사용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어, 얘를, 얘가 있으면 좀더 쉽게 될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공구를 막 찾아보고 찾아보다가 결국에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사고 사고 사고 해서 공구가 막 집안에 쌓이기 시작을 하죠 저도 그러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임팩트 드라이버 드릴은 제가 갖고 싶었던 그런 라인 중에 하나예요 드릴이라는 거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 드릴, 임팩트 드라이버 드릴, 그리고 해머 뭐한마드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드릴은 또 일반 드릴에서 또두 개로 나뉘요. 바로 유선 드릴, 무선 드릴. 유선 드릴이랑 무선 드릴의 차이점이 뭘까요?라고 하시면 아주 아주 쉽게 청소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유선 청소기 그리고 무선 청소기. 유선 청소기는 줄이 있는데 대신에 충전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공간의 제약은 있어요. 무선 청소기는 선이 없어요. 그래서 공간의 제약은 없지만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으면 배터리의 수명이 다했을때 아니면 배터리가 점점 떨어질 때 힘이 나가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드릴도 유선 드릴, 무선 드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임팩트 드라이버 드릴은 뭐냐 얘인데 드라이버 아시죠? 나사 박을 때 이렇게 드라이버 그 드라이버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라든지 철재를 뚫을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때 얘는 드라이브 형식으로 돌려서 나무를 깎는다든지 나무를 뚫는다든지 아니면 철제를 뚫는다든지 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한마드릴, 해머드릴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이런 콘크리트 같은 거 있죠 걔를 한마, 정 같은 걸로 이렇게 쳐서 벽을 쳐서 벽을 뚫어요 그렇게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고 드릴을 선택을 하시는데 보통 그럼 가정에서 쓰거나 뭐 여자분들이 쓰기 편한 드릴은 무엇일까요 뭐 라고 하신다면 저는 무선의 임팩트 드라이버 드릴이 그래도 가볍고 해머 드릴에 비해서 가볍고 그냥 가벼운 건아니고요 해머 드릴에 비해서 가볍고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무선의 임팩트 드라이버 드릴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미러키 임팩트 드라이버 드릴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M18FID2라고 제품명이 딱 적혀있어요. 요 M18은 뭐냐? 이건 미러키 18V라는 얘기고요. F라는 건 퓨어리에 뭐 연료라든지 이런 건데 미러키에 퓨얼라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건 사실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패스하고 ID2라는 거는 임팩트 드라이브 두번째 버전이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중에 5X가 있고 502X가 있고 602X가 있는데 지금 제가 사용할 거는 502X에요. 502X는 뭐냐 5A짜리 이 배터리 밑에 들어가는 5A짜리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있고 이 X라는 건요 블랙 고급 상자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에요. 얘를 열어보면 와! 자, 이 박스가 엄청 플라스틱 박스인 것 같은데 엄청 탄탄해요. 공구를 사다 보면 정리하는 게 진짜 헤릴 때가 많아요. 그냥 공구는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으면 그냥 박스에 넣고 나중에 그냥 네임팩 같은 것만 이렇게 싹 붙여서 탁탁탁탁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박스 있는 제품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자,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엄청 고급스러워요. 엄청 튼튼하고 박스를 열어봅니다. 뚜둔. 짜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펀지로 되어있어서 공구의 손상을 덜어줘요 만약에 이 스펀지가 없다면 플라스틱과 공구가 닿아서 다칠 수가 있는데 소리가 지금 닿을 때 안나요 스펀지가 막아주죠 그리고 안에 보면 라인업 제품들 들어있고 품질 보증서 서비스 센터 충전기 설명서 경고 뭐 안내문 같은 거 전동 드렸을 드라이... 뭐때뭐 그런 종이류들이 이제 들어있고요. 오. 보세요. 이거 충전기인데 전화기 같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쓰던 음, 여기서 나이가 딱 밝혀지나요? 우리 어릴 때요요 위에 무선 전화기 딱 있었던 딱그 필이죠. 필 충전기 그리고 요5어 배터리 하나, 배터리 둘, 본체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요 박스를 붙이면 한가지 감동 나중에 다시 정리하기 편하도록 아예 금형이 떠져있어요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이렇게 쏙 넣으면 얘네가 자리 이탈을 하지 않고 정리를 할수 있어요 공구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남자분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할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 신랑은 집안 청소를 진짜 안해요 여보 미안해 디스에서 근데 공구 정리는 진짜 열심히 해요 되게 신기해요 아 집안 청소도 저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공구는 또 되게 열심히 정리를 하는데 항상 공구를 정리할 때, 이게 정리할 때그 자리가 딱딱딱딱 되지 않으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자리가 아예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전화기도 지금 방금 보시면서 저한테 욕한 분 계시죠? 공구를 저렇게 막 불리면 어떡해? 짜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치지 말라고 내가 공구를 일하다가 툭 놔도 얘한테 기스가 나거나 깨지지 말라고 옆에다가 보호대를 다 대주셨어요 하나 둘셋넷 그래도 조심히 놓기는 해야겠죠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되게 견고하게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제 손이 여자치고는 좀큰 편이기는 해요. 저는 손 되게 커요. 이렇게. 근데 한 손에 딱 이거 보면 설명서에 여기가 상당히 짧아졌대요. 여기 보면 117mm로 짧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짧아지면 뭐가 뭐냐 공간이 되게 협소한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넣고 돌리기가 쉽다는 거죠. 이게 머리가 헤드가 크면 아무래도 힘도 무겁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머리가 큰 사람 있고 몸이 얇으면 머리가 이게 휘청휘청하죠. 근데 아무래도 머리가 작고 이 바디가 균형이 있으면 무게도 그만큼 덜 나가고 협상 공간에도 쏙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얘도 그래요. 여기 보면 밑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배터리가 딱 들어가는 건데 배터리는 어떻게 끼느냐 요게 배터리에요. 5A 배터리인데 요기 보면 빨간색 버튼인데 얘를 딱 누르고 누르고 끼워요. 합체! 따단! 합체됐죠? 뺄때 오! 이렇게 딱 합체하면 불이 들어와요. LED창에 근데 가만히 놔두면 꺼져요. 근데 내가 얘를 돌린다. 그럼 불이 다시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리고 안쓰면 조금 있다가 또 꺼져요. 얘를 뺀다. 그러면 요 옆에를 누르고 앞으로 잡아. 빼면 돼요. 힘은 좀 들어가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꼈다가 뺐다가 근데 여기를 보면 일단 2단, 3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가운데를 누르면 1단에서 2단 3단. 셀핑모드. 셀핑모드는 들어가다가 얘가 너무 충격을 가할 것 같으면 자동으로 멈추는 모드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요 쇠붙이 있죠. 요 쇠붙이는 뭐냐. 벨트 같은데 남자들 이렇게 해서 벨트가 없지만 이렇게 끼는 거예요. 끼고 필요할 때쏙 빼서 돌리고 여기는 뭐냐. 요거는 지금 앞에 드릴 팁을 제가 안넣었죠? 드릴 팁을 뭐 바꿔서 껴야 할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밀어 넣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쏙 빼서 딱 끼면 돼요.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그죠? 툭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툭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요거는 뭐냐면 왼쪽 오른쪽 돌아가는 방향이에요. 자, 이렇게 쏙 누르고 돌리면 자, 다시 이쪽으로 나오면 방향이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근데 얘를 가운데 딱 놓으면 안 돌아가요. 일단 2단, 3단 그 성능은, 속도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밖에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요, 빨간색 전화기, 충전기. 충전은, 얘를 뒤집어서, 요렇게.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1단, 2단, 3단, 뭐, 세핑 모드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얘를 들고, 나무에다가 한번 박아 봅시다. 나사를. Go, go, go, go. 자 드릴을 돌릴 때는 자 드릴질을 이렇게 할 건데 여기 이제 못이 있는데 여기를 잡고 나사를 움직이지 않게 하겠다고 여기를 잡는다든지 얘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그럼 손 완전 다쳐요. 이 대가리 뒤 뒤통수를 딱 밀어요. 그러면 이 왼손이 아래로 힘을 가하죠. 오른손도 힘을 밑으로 가해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밀어야 얘가 더잘 박히지. 얘를 잡으면 진짜 손 다치니까 꼭 조심하세요. 그럼 1단부터 시작할게요. 1단. 2단. 아우 진짜 딴디하네요 자 3단 어우 군고구마 냄새 나 군밤, 군밤 냄새 나요 3단 오,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게 여자분들이 많이 겪는 현상인데 처음에 얘를 엄청 세게 잡아당겨야 돼요 내가 겁을 먹어서 이렇게 살살 넣잖아요 그러면 이 나사가 위에서 막 헛돌아요 아까 보셨죠? 힘들거라고 내가 이거를 살살 돌리면 들어가지도 않고 옆으로 돼요 근데 내가 이거를 꽉 잡아당기면 딱 넣고 끝까지 확 잡아당겨 볼게요 되죠? 이렇게 되죠? 남자분들을 보시면 헤에에 이러고선 되게 비웃으실 텐데 처음 접하는 여자분들은 진짜 공구가 무섭거든요 겁먹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힘딱 주고 얘 주고 끝까지 잡아당겨요 끝까지 절대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다쳐요 그러니까 무조건 힘딱 주고 뒤통수 딱 밀어요 이게 지금 3단까지 한 거고 셀핑모드로 세팅 모드 하면 얘가 락이 딱 걸리는데 이게 나무라서 과연 될까 모르겠어요 힘이 과하게 되면 얘가 딱 멈춰야 되는데 나무라서 근데 워낙 두꺼운 나무기는 한데 원래는 얘가 어려운 데 가면 이렇게 딱 멈춰야 되는데 아무래도 나무다 보니까 그럴 그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어, 철을 뭘 뚫까 하다가 뭐가 없어요. 집에 딱히 철제가. 그래서 요거. 오븐, 손잡이, 딴 데는 안될것 같고, 여기 결합 부분 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여기를 한번 뚫어볼게요. 이거 작동 안 해요. 작동 안 하는 오븐이고, 뭐라고 할까 내일 모레면, 이거 뺄 거예요. 자, 1단으로 맞추고 자, 헤드 뒤에서 뒤에서 밀어요. 머리를 갑니다. 1단 어, 1단도 쏙 들어가네 자, 그 다음 2단 2단 오. 자, 3단 셀핑모드 얘는 장애물이 있으면 딱 멈춘다고 하던데 장애물이 있을런지 장애물이 만약에 셀핑모드에 있잖아요 플라스틱이라 그냥 빠지는데 만약에 여기 딱 장애물이 있잖아 그럼 얘를 셀핑모드에서 얘를 누르면 눌리는데 얘가 돌아가지 않아요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자 이렇게 사용을 다 해봤는데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은 여기 보시면 이 제품에도 가드가 이렇게 있지만 배터리에도 이 가드가 있어요. 이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조건에 작업을 하더라도 배터리가 손상이 안 돼요. 여기에 흙이 지금. 꽤 많이 묻었어요. 시멘트 가루나 철가루나 이런게 나뭇가루 같은거 근데 바닥에 놨다가 들어도 정말 걱정이 없어요. 요점이 상당히 좋았고 뭐 힘있는건 당연하고 방향전환도 위치도 좋고 음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건 저는 요 배터리에 가드를 쳐주신거 요게 정말 신의 한수였던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을 다 했으면 정리를 하면 되는데 정리는 아까 금형 떠있던데 바로바로 바로 넣으시면 되거든요. 먼저 배터리를 해체를 해주시고요. 각자의 자리에 넣고 넣고 넣고 드일 팁을 빼도 되고 안 빼도 되는데 뺄라면이 앞부분을 앞으로 땡겨요 땡겨서 쏙빼 빠지거든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넣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자리를 다 잡고 문을 닫아서 완벽하죠? 네, 이렇게 다 사용을 하고 정리까지 완벽히 되는 밀 워키 임팩트 드라이버 드릴 리뷰 영상이었어요. 처음으로 언박싱을 해봐서 되게 떨리기도 했고 뭐 내용도 조금 모자랄 수 있, 있었겠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